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의 노력과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도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누리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 제목을 내버려 두심 은혜인가, 저주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은 여기 성경 구절에서 특별히 우리들의 눈을 주목시키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해석하십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게 사탄의 시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건가 나를 외면하셔서 나를 떠나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2005년도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엊그제 얘기 같은데 벌써 2005년도예요 이뉴 올린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어느 목회자가 이거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마지막 때의 싸인이다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그리고 뭐 작년인가요? 뭐 메뚜기 재앙으로 또 한참 또 그랬었죠. 자. 음. 여러분 이런 재난, 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요. 어, 애굽 땅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과 같은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어,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게좀 문제가 되는 게열 가지 재앙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가 없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또 아니면.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보기도 애매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돔성의 뭐 멸망처럼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또 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땅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크고 작은 부정적인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아, 뭐또여리 고성의 함락 사건 같이 이번 재앙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자니 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반박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왜왜 왜 나를 희생시켜서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없이 그죠? 자연현상이다. 아, 또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생겨난 불운이다, 불행이다.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웃음> 이렇게 눈빛들이 어떠시냐면 도대체 조목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눈빛인데, 뭐 이렇게 따라 오십니까? 그죠?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뭐 이런 문제는요, 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뭐 이런 코비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 뭐 테러 사건, 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핍박, 순교, 뭐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들. 또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질병, 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다는 라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때이참 애매하다는 라 거죠 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버려두사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내버려두사라는 말이 담긴 구절들 좀 보겠습니다 24절 26절 28절인데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이건 영어의 depraved mind예요. 그러니까 타락 부패한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하면서 그 내버려 두심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한 한세 가지 정도로 여기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는 동성년의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28절 이하에는 불의, 추악, 탐욕을 비롯해 21가지예요 쭉 쳐보면 21가지인데 그2 1가지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 세가지즉 우상, 숭배, 성적, 타락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만 보면 어, 바울이 꼭이 서신서를 어제 쓴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에도 동일한 그런 죄악들로 우리들이 어, 죄악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 특히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속 내버려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24, 26, 28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주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 내버려두심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요 또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모든 죄악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들 제가 조금 이렇게 몇 가지 나눌 텐데 한번 같이 들어 보세요. 뭐 동일한 질문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뭐 요한일서나 뭐 야고보서 1장 있죠. 하나님은 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생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결국 구제불능의 인간들에게 지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 실패의 하나님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에스겔서 11장, 36장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무능의 하나님으로 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다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스토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 쭉 있다가 뭔가 걸리면 일단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봐요.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쭉 이렇게 사건들을 훑어보면서 거기서 해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내버려 두신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돌아보니까 어 이와 비슷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사건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죠 창세기 음. 대표적인 사건 한 7가지 정도만 나눠보겠습니다 사,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말이 나와야 되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건네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멀리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시죠 예그죠그 그걸 뭐라 그러죠 omnipresence 한국말로 음, 어디나 계시는 무소 부재 하나님 예, 무소 부재 하나님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아멘. 예. 그죠?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셨을까요?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주기 바로 전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요 인류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거예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예요?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죄를 저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이도 뭐 드실 만큼 드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노아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말리지 못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노아의 방에 들어가려 했던 함 정도는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야, 함아. 거기 들어가지 마라. 어, 네가 뭘뽑고볼것 같다 들어가지 마라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함의 발걸음을 막으셨다면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종교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와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에게 속아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고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 사사기로 가도 그렇더라고요. 기드온의 처배 자식 기드온이 처배 자식으로 태어난 아비멜렉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자신의 그 이복 형제들 69명이나 되더라고요.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것도 내버려 두셨어요. 69명의 무거한 생명이 희생될 때에도 살인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년 너를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죠. 사무엘상 8장.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다윗이 유부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그녀의 남편을 살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두셨어요. 소일고 외양간 고친단말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선지자를 보내실 게 아니라 소일고 외양간 고친 친구로 하실 게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나단선지자를 보내셨거나 아님 구약에서 자주 동원하셨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횡포를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아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그 안타까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어렵고 비참한, 그 처절한 그 사건을 또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십자가선상에서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안 좋은 일들, 때로는 죄악된 일들,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로 그냥 내버려 셨습니다 우리 질문은 이제 이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왜?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고자 어, 했습니다. 그 사건이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뭐 성경 좀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이 쭉 되시겠죠? 예수님께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비유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누가복음 5장인데요.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게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오랜만에 돌아온 탕자 비유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두 아들의 아버지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직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어, 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둘째 아들 놈이 둘째 아들 녀석이 자신의 어, 분깃 어,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혼내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타이르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내어 주셨더라는 거죠 내버려 두셨어요 자신의 유산을 받아 챙긴 둘째 아들이 막 신바람이 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가진 건 돈과 시간밖에 없다 예, 이 말인데 돌아온 탕자가 딱 그거죠. 가진 건 돈과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 아들이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이 돈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할 일은 방탕한 생활밖에 없었겠죠. 유혹과 올무가 가득한 세상에서 흥청망청 다 쓰고 쾌락의 즐거움을 다 경험하면서 모든 것다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큰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에 돼지 우리를 치는 망렬꾼으로까지 전략을 하게 되어지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얻어먹으려까지 합니다. 그것도 뭐 결국에는 못 얻어먹었지만요. 뭐 돈이 있을 때야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오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러는데 돈이 딱 떨어지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 만나자, 만나자고 연락 없죠? 예, 만나자고 해도 막 거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바닥을 딱친그 순간 둘째 아들 머릿속에 딱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죠 아버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둘째 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볼까요 예,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이에 예, 스스로 내아버지아 <웃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뱀그 악취를 풍기면서 처참한 몰골을 한채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그때 악취를 풍기는 그 비참한 모습의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아들에게 단숨에 달려가세요 냄새나는 목을 감싸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내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켜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가 온 동네에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비유 스토리에서 가장 부각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직까지도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그래서 뭐 그러는 거 있죠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저는 이 말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선택받은 자녀들이 아닌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도 아니하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아버지인 하나님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어딜 쫓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아... 이걸,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웃음> 여러분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를 딱 생각했어요 돌아온 탕자가 생각했어요 기특한 일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기특한 일이죠 하, 대견한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16, 17절에 뭐라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여러분, 아들이 돌아온 탕자만 바라보고 그를 본받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면 결국 뭐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양식, 그 물질, 그 성공, 그 세상의 무언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서 핵심인물이 아니에요. 누가 핵심이에요? 그 부족한 아들, 그죄 많은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그거예요, 그거. 돌아온, 돌아온 탕자 사건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서도 주인 핵심은 누구예요? 돌아온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시는 목자가 주인이에요. 그걸 보고 양이 회개했다. 왕, 양이 한게 뭐가 있어요? 길 잃고 헤매다 헤매다가 막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드라크마도 한게 뭐가 있어요? 예, 드라크마 드라크마 잃어버리고 한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이 핵심 인물인 거죠.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잃어버린 양뭐 드라크마비우 뭐, 돌아온 탕자 다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돌아온 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처음에 내버려 두셨고 타락의 길을 밟고 돌아왔을 때 결국 드러나는 건합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본 성경의 모든 사건들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시고 뱀을 내버려 두시고 갸론 유다를 내버려 두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까지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과 오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 혹시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 내용이 꼭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비유로 이렇게 들려지진 않으셨어요? 요 구절 다음 로마서 1장고 오늘 본문까지의 그 구절 다음에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비유 내용이에요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떠나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 동성년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행하면서 타락의 정점을 찍은 죄인들의 모습이 돼지 우리 안에서 뒹굴며 온몸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 욕심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재밌는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한테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대표기도를 하던 제가 기도를 하던 우리가 참회기도 회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그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 불쌍한 죄인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그죠예그 그런 기도 하잖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기도를 매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웃기잖아요. 매일 똑같은 회개기도 하고 똑같은 죄짓고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기도라고 찬양을 하고 할수 있어요. 그다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도 오늘 본문과 2장삼 절, 이장삼 2장 장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 그한그 죄악들 막다 드러냈잖아요. 숨을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드러내면서 결국 그런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과 하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뭐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3장 23절과 24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 분깃 달라고 해서 저기 가서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었으니 있었으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 누구의 은혜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 교장이자 보금주의 학자인 찰스 스윈돌 교수님이 이런 말을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유기의 형벌, Judicial Abandment이라고 해요. 유기의 형벌은 거부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오히려...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발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거부 유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은혜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웃음>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 경우에는요 이 내버려 두심은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심판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면 그들은 누구에게로 가요?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내가 어떻게 구어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 되어보겠다 자기 성찰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성화 다른 거죠 성찰하고 성화 그들에게 있어서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거부여 저주 심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내버려 두심이 저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죄악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시작이고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히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뭐 그냥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그래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제가 뭐 인생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뭐반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내 가정에 이런 고통이 따라야 되죠? 저 그래도 하나님 잘 살았어요. 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섬기고 저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그 구원사역을 위해 그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힘들고 아파요 여러분 손이 우리 막내가 여기 지금 손이 여기 까졌는데 이거 까진, 까졌는데 좀 있으면 나요 날거 알아요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거 아프다고 할때손 내면서 야 아프다고 하지마 좀 있으면 날 거야 이런 이거 아니잖아요 아플 때 하나님한테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프고 힘든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날 거라는 회생할 거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날 거라는 그 믿음 그 신앙 때문에 오늘도 오늘도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버려 두심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나누게 되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이 내버려두심의 은혜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이 삶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것 같을 때 이 내버려 두심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임재하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